출근 모드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마로 스튜디오 신입 작가 마신 작. 오늘도 출근했다. 여기 퍼즐로 자고 있는 사람은 토끼님이다. 토끼님. 음, 프라이드 향기가 너무 좋아. 우리 토끼는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나? 후, 귀여워. 베님 음. 일어나세요 아, 자거롭네... 빅제이께 여쭤볼 거 있는데... 지금 몇 시에요? 지금 아침 10시가 다 돼가요 에? 아... 저기 퍼질러 자고 있는 사람은 빅제이님 뭐지? 주무시는 건가? 빅제이님! 빅제이님! 오뭐 이... 어? 어? 뭐지? 죽어버린 건가? 어... 가망이 없는데? 그럼 아쉬운대로 귤님이라도 귤님! 엥? 귤님도 회사에서 주무신 건가? 귤님! 귤님 1 0시에요 네? 뭐라고요? 아래에 왔던 그 모든 게... 이어질수 있다고 믿어요 이 사람 완전 이 쿠션 때문인 건가 봐 6월 27일 마침내 샤이니스타 쿠션 판매 개시 멜로디와 프라이데이를내 가슴에 품고 잠들 수 있는 기회 꿈결에 스친 멜로디를 놓치지 마세요 한정 판매 시작부터 품절 인박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아휴 또 잠들어버렸네요 이 프라이데이 쿠션만 안고 있으면 어찌나 잠이 쏟아지는지. 하. 그래서 또 야근해야겠네요. 그래도 프라이데이와 함께니까요. 나는 모르게 그 멜로디와 함께 이다. 현실에아는이 세상에 그런 평. <웃음> 제가 주인공인 닥지를 찍는다고 하셔서. 조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는 초반에만 잠깐 나오고 정말 어울려 이건 갑자기 왜이렇 외식...